사기치지마. 되지만 한번안 해. 안나핸는데라 아, 아, 시바. 아무 변함없이. 똑같은 짓. 이 새끼 사기쳤어. 노. No. 노. No. 해봐요. 나 장단한데. 이럴 거 아마. 뭐, 뭐 되게 멋쩍을걸. 아 시바 되네. 이럴 거야 진짜로. 예. 안녕하세요. 아이팅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전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긍정적 자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긍정적이라면 외부의 부정적 영향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늘 자신이 원하는 에너지나 바이브 또는 텐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건 하루 24시간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여러 명이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모두가 장난으로 재미삼아 넘길 만한 말에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토로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듣고도 누군가는 재밌어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할까요? 아마 상대방이 가진 의도보다 자기 내면의 배경 조건과 믿음이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자아가 긍정적이라면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파악할 것이고 자아가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피해 의식에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정적 자아 그리고 어떤 부정적 요인에도 흔들림 없는 긍정적 자아 여러분은 어떤 자아를 갖기 원하시나요? 긍정적 자아를 갖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자기암시입니다 자기암시는 자기, 자기,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심는 행위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이 원하는 바이브, 자신이 원하는 능력들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확언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자신감이 엄청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진심으로 그그 그 말에 담긴 감정과 그 말을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든 반복을 하는 거에요. 예를 들게, 나는 천재다. 나는, 나는,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나 쩔어. 나말 잘해. 나 쩔어. 아무한테도 안줘아이거요 이게 자기 암시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면서 하면 미친놈 소리 듣겠죠. 이어폰 꽂고 집에서 하루에 10분, 30분, 1시간 해요. 사실 이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쑥스럽고 낯간지럽고 민망하긴 한데 딱한 달, 아니 딱 일주일 정도만 해봐도 정말 내 안에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저도 자기암시 덕분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긍정은 긍정을 전파시키고 부정은 부정을 전파시킵니다 자기암시를 통해 내 안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입시켜 주면 어둡고 침침한 모습의 사람이 아닌 밝아서 보기 좋은 사람 보는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고 설렘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는 성공형 인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깝게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조건 긍정적 자아 실현을 위해 오늘부터라도 자기암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암시를 정말 많이 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유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진는믿어 나는 진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더 변할 것입